자 여러분 키네마스터를 실행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보일거예요 근데 화면을 신경쓰지 마시고 처음 키네마스터 하시는 분들은 요, 요 왼쪽에 딱 요거만 나올거요거만 중앙에 나오죠 그죠 여기는 뭐냐 그러면 이미 키네마스터를 한번이라도 하셨던 분들은 오른쪽에 이제 기존에 했던 작업들이 나오는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신경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요요그 화면 중에서 여러분들이 신경쓰셔야 되는거는 여기 왼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요거 있죠 이 부분 이 부분만 신경 쓰시면 되세요. 자 그럼 설명 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여기 플러스 버튼 보이네 플러스 이게 먼저 영상을 불러오겠다 그얘기예요 영상을 불러오겠다 불러서 편집하겠다 그얘기예요자 플러스 버튼을 쿡 하고 누르면요 은 누르면 제일 먼저 나오는게 화면의 비율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시면 화면 비율이 선택해야 되는 게 무조건 16대 9에요 16대9 가끔가다 영상 찍을 때16대 9로 안 찍고요 이렇게 세워서 9대 16으로 찍는 분들 계신 세로로 영상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양쪽이 시커멓게 나오고 중간만 나오는 거거든요 세워서 찍는 거는요 그러니까 가로로 16대 9로 찍어야 된다고요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선택할 때 편집은 16대 9로 하겠다라고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터치. 그러면 자 항상 보면 여러분 여기 지금 여기 나오는 거랑 여기 나오는 거랑 뭐냐면요. 광고의 광고. 여기는 광고의 광고. 클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공짜로 쓰게 해주는 대신에 광고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가 나오면 광고는 막 이상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컴퓨터가 잘못되어서부터 온갖게 나올 수있어 그러면 어때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x 이해되셨죠? 그죠? 그냥 x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 누르면 된다고 안 누르면요 add라고 적혀있잖아요. 광고라고 그죠? add 자, 누르지 마세요 자그 다음에 여기 미디어 보이세요? 미디어 미디어를 클릭해서 여러분들 찍어놓은 영상을 갖고 오는데 첫 번째 미디어를 클릭하면은요 클릭하면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안에 있는 영상 폴더들이 나와요 폴더 다양한 영상 폴더들이 나오는데 보시면 제일 대중성 있는 카메라 보이세요? 카메라? 여기 카메라 보이세요? 카메라가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찍을 때 카메라 앱으로 찍잖아요. 그죠? 카메라 앱으로 찍기 때문에 카메라라는 폴더 있잖아요. 카메라라는 폴더를 선택하면 거기에 여러분이 찍어 놓은 영상이 대부분 다 있다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잘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카메라에 들어가면 여러분, 들어가면 자, 제일 먼저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세요? 여기? 요거는 사진이라는 의미예요 동영상은 요렇게 요렇게 돼가지고 필림처럼 생긴 거지 필림필림처럼 필름. 생긴 게 나오는 게 동영상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 보시면 우측에 점점점 보이네요. 점점점. 이걸 클릭하면 이게 전체를 다 보겠다는 의미고요. 이게 사진만 보겠다는 의미고요. 이게 동영상만 보겠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나는 동영상을 편집해야 되죠. 이걸 클릭하면 동영상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지금 동영상 찍어놓은 게 없네요. 그래서 동영상 있는 데로 저는 가 볼게요. 여러분들은 아까 거기에 동영상 체크하면 카메라로 찍은 영상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여러분들이 찍어 놓은 메모리 영상들이 나오겠죠? 그럼 저는 다른 영상 중에서 이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여기 보면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린처럼 것 자, 이게 뭐라고요? 동영상. 이게 뭐라고요? 사진. 이해됐죠? 그죠? 우리는 뭘 갖고 와야 된다고 동영상. 잘 보세요, 여러분. 동영상을 클릭하잖아요. 그럼 이제 아래쪽에 아래쪽에 이렇게 2분짜리 동영상이 들어왔어요 하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번더 클릭하면은 밑에를 안 보고 뭐지 하고 하는 순간 놓치잖아요. 그럼 또 눌러. 그럼 또부터. 또 눌러. 또부터 이해되시겠어요? 계속 영상이 붙는 거예요. 이거를 할 때는 할 때는 두 개의 영상을 하나로 만들어야 돼.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첫 번째 영상 터치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영상을 딱 터치하잖아요. 그 영상 두 개가 붙는 거예요, 연속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지금 시간 수업에는 못 하겠지만 다음 시간 수업 때할 거예요. 다음 시간 수업 때. 뭐냐 그러면 앞에 뭘 붙여야 돼? 인트로. 이제 인트로 영상. 유튜브 할때 보시면은 막 처음에 막 띠리링 하고 뭐 소개하는 영상 나오잖아요. 그죠그 인트로 영상을 제일 먼저 갖고 오고 그다음에 내 영상을 갖고 와야지 인트로 영상이 나오면 나오고 난 다음에 내 영상이 재생이 되겠죠? 그렇게 제작할 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제작할 때. 근데, 오늘은, 어, 이번 시간 수업은요, 이번 시간 수업은 키네마스터에 대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아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것만 할 거예요. 오늘은. 하고, 다음 주에, 다음번 2강 두 번째 수업 할 때는요, 두 번째 수업 할 때는 앞에 인트로도 만들어서 넣어보고 좀더 이쁘게 편집하는 수업을 할 거예요. 자, 오늘은 기본적인 수업만 합니다. 자, 그러면, 됐죠? 그리고 항상 내가 다 선택이 끝났으면 무조건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V 표시 표요 V 이게 o k 라는 의미예요. 자, 나다 끝났어 이해되시겠어요? 이제 편집할 거야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 V를 딱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면 클릭을 하면요, 어 아까 클릭하기 전에 잘못 누른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든지 치울 수 있어요. 자, 클릭을 하면 이제 아까랑 다르게 편집하는 화면이 나와요. 보이나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위에 보시면 Made with KineMaster라고 되어있는 거보이세요 여기 광고의 광고 이게 뭐냐 그러면 휴지통처럼 생긴 거 보이죠? 클릭하는 순간 돈 내라고 나온다고요 뭐냐 그러면 공짜로 제공해주는 대신에 이 영상을 다 만들잖아요 그 오른쪽 상단에 Made with KineMaster라고 찍혀서 나온다고요 이거 KineMaster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안 보이게 하려면 돈내그 얘기에요 이해되셨죠? 그죠? 안 보이게 하려면 일단은 근데 아직까지 돈 내는 건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일단 연습을 해보고 계속 쓸것 같으면 돈 내는 게 낫지 매달 내는 돈이라서 여러분 또는 1년에 한 번에 결제하는 돈이라서 잘못하게 되면 쓰지도 않는 돈이 계속 나갈 수 있단 말이죠 일단은 무료 기능만 가지고 쓰는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일단 하자고요 일단은 항상 말,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찍고 올리고 컨텐츠 만드는 게 중요하지 이해되시겠어요? 다른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갑니다 그리고 키네마스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오른쪽은 이제 여기 우측에 있는 거는 편집 화면이지만 여기는 편집 화면이지만은요 키네마스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놈, 이거 빨간색 선 왜냐하면 자 키네마스터에서요 내가 글씨를 쓸 거예요 그러면 글씨 쓸 위치에다가 글씨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 그럼 아무 생각 없이 글씨를 쓰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뒤에 글씨가 써진다니까요. 지금. 빨간색 선 뒤에 글씨가 써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죠?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요 여러분. 영상을 잘라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어디서 잘라야 돼요? 빨간색 선 저거. 저게 기준이 된다. 항상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저 빨간색 선 위치를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배경음악을 넣고 싶어요. 빨간색 선 뒤에 배경음악이 들어간다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간색 선그 위치를 제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이 빨간색 선을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럼 나는 이제 타이틀 제목을 쓸 거란 말이죠. 그럼 빨간색 선이 어디로 가야 돼요? 맨 앞으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중간에 보이는 이 필름 있잖아요, 필름. 그림 보이세요, 이 그림? 이 그림을 손가락으로 꾹 누르고요.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여져요. 보이세요?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이 있는 위치가 여기에 하면서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쭉 움직이고, 앞으로 쭉 가면, 쭉 가게 되면은, 여러분, 네. 자, 앞으로 쭉 가면, 쭉 가게 되면은, 제일 처음으로 다 돌아오죠? 앞으로 가고 싶어, 자, 돌아왔나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제일 앞으로 오면은, 이게 첫 화면이에요, 첫 화면. 제일 첫 화면에 뭐한다고 우리는요? 글씨를 쓰겠죠? 자 글씨를 쓰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 글씨를 쓰는데 영상 위에다가 글씨를 쓰잖아요 그죠? 영상과 별개로 글씨를 쓰는 게 아니고 영상 위에다가 내가 글씨를 쓰는 거잖아요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뭔가 영상에 되게 겹치는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레이어라고 해요 레이어 영상 위에다가 뭔가를 더 얹는 거를 레이어라고 한다고요. 이해되시겠어요? 저는 A4용지 세장 겹쳐놓은 거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레이어를 클릭하면 레이어를 클릭하면 여기 보시면 레이어라고 되어 있죠? 네, 클릭하면 여기에 영상 위에 뭐 넣을 거냐라고 나오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중간에? 텍스트라고 있죠? 그죠? 네, 텍스트를 클릭 그러면 글씨 쓰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글씨를 쓰면 되겠죠? 만약에, 뭐, 원룸이라 그러면, 어, 한밭, 여기, 여기가, 한밭대, 원룸, 한밭대, 원룸, 한밭대 원룸인가? 말을 안 한밭대 학교, 어, 어, 투룸, 학, 원룸 할까요, 원룸? 예 네, 원룸.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적으면 되겠죠? 네. 일단, 글자를 적을게요. 네. 풀옵션 좋네. 풀 옵션 원룸. 좋네요. 풀 옵션. 엔터도 놓고 두 줄도 만들 수 있고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요렇게 입력을 했죠 입력이 다 되셨어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확인 버튼 보이세요 여러분 네 확인 클릭을 딱 하면 요렇게 글씨가 딱 들어갑니다 심플하죠 네, 굉장히 심플해 글씨 들어가는 거는요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어, 잘 보세요 자 아까는 없었던 게 하나 가 생성이 됐어요 아까는 여기 영상 하나만 있었는데 그죠 이제는 뭐가 생겼어요? t라고 해서 내가 쓴 글씨가 하나 생겼죠. 그죠? 노랗게. 그죠? 보이세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글씨를 썼는데, 글씨가 한없이 나와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일자하게 나왔다 사라지거나, 아니면 좀 길게 나오거나 내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길이가, 그 길이가 여기서, 요, 여기서 요만큼이에요. 딱 나오는 거예요. 이만큼. 그럼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이 빨간색 선 보이죠? 이 빨간색 선을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선여기 필름을 움직이면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쭉 움직여 보면 여기서 요만큼 이 글씨가 딱 나오고 사라진다고 이렇게 해요 보이세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플레이 버튼 보이세요? 플레이 버튼을 딱 누르면 영상이 움직이면서 딱 거기까지 재생이 될 거예요 그러면 딱 보고 어? 내가 이 글씨가 이만큼 나오면 딱 됐어. 그럼 됐두면 돼요. 아니야. 글씨가 좀더 길게 나와야 돼. 또는 짧게 나와야 돼.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시간을 늘리거나 줄여야 되겠죠? 그거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글씨 있죠. 글씨 노란색. 얘를 딱 클릭하면은요. 클릭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굵게 점점점점럼 왼쪽하고 오른쪽에 굵게 점점점이 생겨요. 보이세요? 그거를 마우스로, 아, 마우스다 손가락으로 꾹 누르고요. 땡기면 늘어나요. 손가락을 꾹 누르고, 줄이면 줄어들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시간을 정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오는 시간을 줄이고, 늘리고 하시면 되세요.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메뉴가,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이것도 설명을 드려서 설명을 많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 젊으신 분들이 IT 잘 하시는 분들은 금방 금방 이해를 하는데 우리 중개 하시는 분들은 이걸 딱 보는 순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특강 때는 제가 빨리 나가야 되니까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우리 수업은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갑니다, 여러분. 이 오른쪽은 뭐냐 그러면. 어, 내가 무엇을 선택했냐에 따라 메뉴가 달라져요. 잘 보세요. 빈 공간을 그냥 쿡 찍어볼게요. 빈 공간을 쿡 찍으면 여기 메뉴가 어?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메뉴가 나오죠. 이해되시나요? 자, 너 새로운 영상 가지고 올 거야, 글씨를 쓸 거야, 배경음악 집어넣을 거야, 녹화 녹음할 거야 이런 것들 이 나오,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내가 영상을 클릭하면은 영상을 딱 클릭하면은 영상을 편집하는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를 거니 속도 높이 거니 이, 이해되시겠어요? 영상을 편집하는 화면이 나오고 여기 보이세요 글씨를 클릭하면 글씨를 편집하는 화면이 나온다고요 글씨를 어떻게 편집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어요 즉 오른쪽에 있는 메뉴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메뉴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 내가 무엇을 편집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메뉴와 관련되어 있는 메뉴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선택을 안하면 제일 처음에 나왔던 전체 메뉴가 나오는 거고요 내가 글씨나 영상이나 음악이나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면 그에 맞는 메뉴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글씨를 하고 있죠. 글씨. 글씨를 하고 있다는 글씨를 내가 어떻게 든지 이쁘게 편집을 할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보세요. 글씨를 내가 이동할 때는 이동할 때는요. 여기 그 글씨를 화면에 있는 글씨 있죠. 얘를 꾹 누르고 움직이면 원하는 대로 이동을 할수 있고요. 손가락으로요. 이동이 되고 그 다음에 좌우 화살표 보이세요? 좌우 화살표를 꾹 누르면 글자를 크기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수 있고요 여기 각도처럼 생긴 화살표 있죠? 이거는 글씨를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돌릴 수 있어요. 보이세요? 됐나요? 그 다음에 현재 글씨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메뉴에 가보면은요 잘 보세요 여기 흰색 버튼 보이세요? 이게 색깔 바꾸는게 색깔 클릭해 가지고 클릭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색깔 있죠. 다양한 색깔들을 지정할 수 있는데 원하는 색깔들을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 체크박스 OK 버튼 보여. OK, OK를 딱 하게 되면 글씨 색깔이 바꿔요. 보이나요? 그리고 잘라내기는 하지 마시고 여기 AA 보이세요. AA, AA가 뭐냐? 그러면 이게 폰트 바꾸는 게 폰트. 자 AA를 클릭하면은 저는 이렇게 한국어 폰트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한국어 폰트가 안나와요 왜? 한번도 설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 설치를 해봤기 때문에 이해 되시겠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집처럼 생긴 모양 보이세요? 집처럼 집 생긴 모양 보이세요? 이 집을 클릭해 보세요 이게 스토어, 상점이에요 상점 들어가면 여기에 제일 위에 보시면 한국어라고 나오죠? 보이세요? 한국어 나오고 폰트들이 나오죠?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다운로드 는 버튼 보이세요? 무료라고 나왔죠? 이거 다운로드 받으면 이제 내 스마트폰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폰트를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또 백버튼 눌러서 나가고요. 이렇게 나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받고 싶어하는 폰트 있잖아요. 보이세요? 여기 많잖아요. 그죠? 클릭해가지고 설치,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면 돼요. 몇 개만 받으세요. 지금 수업을 해야 되니까 다 받지 마시고 몇 개만 받을게요. 쭉 받다 보면 서울 한강채 까지 해서 뭐 여러 종류인데, 개미 똥꼬멍채까지도 있잖아요. 그죠? 많잖아요. 그죠? 네. 안 웃긴가? 개미 똥꼬멍채. 자. 쿠키런채. 여기 보시면 쿠키런채 보이세요? 이게 쿠키런채가 좀 굵어요. 그죠? 그나마. 굵은 폰트죠. 그죠?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다 다운받았으면 여기 X버튼 보이세요? X? 예, X버튼 눌러서 나가면, 왼쪽 여러분 한국어라고 생겼을 거예요. 한국어. 그럼 여러분들 다운받은 게 많이 보이죠? 거기서 다 영어로 나오니까 잘 보세요. 여기. 쿠키런 볼드라고 아까 제가 쿠키런 채 보이세요? 네, 쿠키런 볼드라고 보이세요? 네,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제 여기 위에 이렇게 쿠키런 채가 선택이 되었어요라고 나와요. 보이세요? 그러면 다 했으면 뭐 누른다고요? 오케이! V. 그죠? V를 꾹 하고 누르면 이제 굵은 채로 딱 바뀐 게 확인이 될 거예요. 보이나요, 여러분? 네, 요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이제 글씨를 계속 쓰시면 돼요. 여기 보면 이제 그림자도 있고 윤곽선도 이건 다음 주에 좀 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글씨를 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클릭. 빈 화면을 클릭하면 끝났죠? 그죠? 그러면 여기 처음 들어와서 재생시켜보면 딱 이만큼만 재생이 된다 이만큼만. 이렇게. 그러 사라지겠죠? 이해됐나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중간중간 중간 원하는 데 가서 마음대로 텍스트 쓰면 되잖아요. 또 텍스트 쓰고 싶으면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레이어 눌러가지고 이 위치에서 내가 뭐하는 거에 텍스트 쓰면 된다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계속 쓰면 중간중간 중간중간 중간 내가 원하는 곳에 글씨를 쓸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리고 자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광고를 해야 돼요. 광고를 해야 되죠. 그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땡땡, 상담문의 전화번호 쫙 해가지고 길게 가야 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상담문의어서 길게 쫙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하는 방법이에잘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광고를 할 건지, 나중부터 광고를 할 건지, 그러면 정하면 되겠죠? 중간부터 할 거면 중간부터 하면 되고, 어디? 빨간색 선만 위치하면 된다고요. 그것은 위치한 것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죠? 여기에서 레이어 들어가서, 텍스트 들어가서 또 쓰면 되겠죠? 이번에는 어떤 광고를 쓸 거냐면요. 상담문의에서 제가 할게요 상담문의 자, 상담문의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지금 겹쳐서 들어가는데 이걸 내가 움직여서 그죠 여기 움직여 가지고 자 색깔도 좀 바꾸고 그죠 네, 색깔도 조금 바꿔주고요 폰트도 아까 배웠잖아요 그죠 폰트도 좀 여러분들이 좀쓸수 있는 폰트로 예쁜 폰트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네, 바꿔주면 그게 맞춰서 깔끔하게 지행이 되죠 그리고 우리 배우진 않았지만 제가 어, 배경색을 윤곽선을 조금 줄게 왜냐 그러면 그래 눈에 좀 띄는거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직 다음주에 어쨌든 수업을 할거예요 여러분 윤곽선 주는거는요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잘 보이죠 그죠 보이세요 이렇게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상단문이라는게 왼쪽 상단에 딱 들어갔잖아요 자 이렇게 들어왔죠. 그죠? 들어왔으면 이게 광고가 중간에 사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재생시키면 중간에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이만큼밖에 안 나와있으니까. 중간에 이 광고가 뿅 하고 사라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광고를 늘려야죠 어떻게 하지? 끝까지. 얘를 클릭한 다음에 어떻게 하자고요? 검지 점선 보이죠? 이걸 끝까지 끝까지 늘려주시면 되 끝까지. 끝까지, 예. 네. 예. 네. 2분짜리가 좀 길어요. 네. 이렇게 끝까지 늘려주시면 되겠죠. 끝까지. 일이 많어. 너무 긴걸 택했나?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딱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맨 마지막까지 이 광고가 나온다고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그맨 마지막까지 이제 이 광고가 어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고를 집어 넣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이렇게요. 원하는 글자를 집어 넣는 방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글씨를 집어 넣는 걸 해드린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그러면 잠깐만요. 잠깐만 보세요. 여기서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작업을 하다가 레이어 눌러서 또 텍스트 누르다가 보니까 오쭈쭈쭈 잘못 눌러가지고 엇? 실수를 한 거야. 그죠? 그럼 얘를 어떻게 지워야 되잖아요. 지우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걸, 선, 이걸 선택해, 선택을 선택 했죠? 항상 대상을 제일 먼저 선택해야 돼뭘 지울지 그죠? 걔를 선택을 해. 됐나요? 그 왼쪽에 메뉴에 보시면 여기 왼쪽 메뉴 보이세요? 여기? 왼쪽 메뉴 보이세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은요. 여기 보면 휴지통 산에서 사하는게 있는 게 휴지통 휴지통을 딱 클릭하는 순간 사라져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을 두 개를 잘못 갖고 와서 한 개를 선택하면 뭐가 된다고요? 왼쪽에 있는 휴지통을 클릭하면 된다고요 음악을 잘못 갖고 와서 지워야 돼 어떻게 해요? 클릭하고 휴지통 선택하면 된다고 휴지통 이해 되시겠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제일 먼저 대상 내가 먼저 대상을 선택하면 메뉴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이번 시간은 그냥 영상을 갖고 와서 자막 집어넣는 거한 거예요 갖고 와서 자막 집어넣는 거 했는데 그러면 일단 영상 편집을 다 했죠. 다 했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동영상을 저장해야죠, 그죠 영상을 저장을 해야지 그거를 유튜브에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상 저장하는 방법에 저장하는 방법 보세요. 왼쪽에 보시면 여기 메뉴 중에서 이건 항상 고정돼 있어요. 뭐 이렇게 지금 공유 버튼처럼 생긴 거 보이세요? 공유 버튼. 왼쪽에 이거 보이세요? 네. 얘를 클릭. 클릭. 클릭을 하면 딱 나와요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물어보는데 제일 여러분들은 지금 4K로 되어 있죠 4K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게 4K로 되어 있으면 저장 용량이 너무 커져요 여러분 물론 4K라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그만큼 해상도가 높다는 얘기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릴 때는 이게 FHD 즉, FHD 해상도 이 해상도도 충분해요 그럼 용량이 거의 3분의 1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여러분요. 용량을 엄청 아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만들, 만들었을 때는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물론 나 용량이 충분해요. 엄청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4K로 하셔도 돼요. 어, 4K로 하셔도 돼요. 충분하신 분들은. 자그 다음에 여기 프레임 레이트는 그대로 두시고 30프레임은 그대로 두시고 여기 내보내기 보이세요? 클릭하면 이제 돈 나라 나와요. 돈 나라 나와요. 무료 버전은. 신경 쓰지 마세요. 돈 내면 워터마크 아까 메이드 위드 키네마스터 없어주겠다 광고도 없어주겠다 프리미엄 에셋도 더 많은 거 기능도 더 많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아직 하지 마시고 돈 내면 월 6천원 내든지 1년 306, 1년에 3만 6천원 내든지 할 거면 1년에 3만 6천원짜리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할 거면 할 거면 근데 일단 키네마스터로 영상을 많이 만들어 보고 어 내가 이걸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그리고 저한테 수업 들은 분 중에서요 보면서 키네마스터만 가지고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영상 찍어서 만들어서 올린키네마스터밖에 안해 PC로 안한다니까요 여러분 요 그런 분들도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아요 잘 쓰시게 되면 그럼 여기 보시면 우측 상단에 건너뛰기 보이세요 예, 요거 누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그러면서 내보내기 나오죠 내보내기 나와요 그럼 어디에 저장되냐 그러면 여러분들 갤러리에 가보면 익스포트라는 폴더에 저장이 돼요 익스포트. 그거를 여러분들 유튜브에, 그 영상을 그냥 유튜브에 업로드하시면 되는 거예요. 업로드하시면. 이해되셨나요? 아니면 PC로 옮긴 다음에 업로드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어, 요렇게 해서 내보내기. 자, 보세요, 여러분. 내보내기 끝났죠? 내보내기 끝나면, 어, 또 광고가 바로 나와요. 돈, 거기 뭡니까?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계속 제가 얘기하는데, 무료 버전 딱나오면 광고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광고 나오는 건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광고 나오는 것들은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끝냈고요. 그 다음에 대본의 공유도 끝냈고 다 끝났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바로 내가 유튜브에 올릴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바로 내가 유튜브에 올릴 거야 그러면 어디 없지? 유튜브에 올리는 게 메뉴가. 응? 안 나오네요. 아 여기 공유 버튼 보이세요? 클릭하면 이렇게 유튜브 메뉴가 나와죠. 자 이거 누르고, 제목 쓰시고, 누르고, 네, 눌러 볼게요. 누르고 여기 지금 제목 보이세요? 제목? 네, 제목 쓰고 설명 놓고맨 마지막에 비행기처럼 생긴 버튼 보이죠? 이 비행기 버튼 딱 누르고 하면 바로 유튜브 올라갑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제목. 일단 제목이 제일 중요하죠. 제목을 잘 적고, 저 위에 있는 비행기 버튼 딱 누르면 올라가요. 이해되셨나요? 기본적으로 1, 1강은 그냥 그 키네마스터 기본 해드린 게 기본. 2강부터 다음 주에는요. 좀더 상세하게 키네마스터 기능들을 쓰는 게좀 퀄리티 높이고 이쁘게 만드는 작업들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쁘게 만드는 작업들.